신랑이 하는 말이 야너옷 사지 말고 가방 사지 말고 네 피부에 투자해 네 그럴 때 제일 밝아 보여 피부가 달라지고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신랑 말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운동 피부 이게 최고라고 아마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팔자주름, 뭐 눈밑 처짐, 이런 게 엄청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시술을 안 해봐서 너무 고민고민 하다가 필러는 너무 무섭고 베이비 콜라겐 주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다 검색을 하게 됐는데 펄레임에뭐 베이비 콜라겐 주사랑 올리지오? 이렇게 손맛집 이렇게 하면서 막 뜨더라고요.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선생님 설명 너무 잘해주시고 이게 자연스러우면서 이제 콜라겐 이제 재생을 천천히 천히 해준다고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 필러보다 좀 안전한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가장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어디일까요? 눈밑이 꺼짐이랑 이 팔자주름 이런데가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지금은 치료 중이라서 잘 모르시겠는데 얘 엄청 심하게 팔자주름이랑 있었거든요. 근데 어 이제 설렘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한게 이제 올리지오랑. 베이비 콜라겐 주사라고 해가지고 염두해주고 상담도 했었는데 이제 최용지님이한 2회차 한번 2회차까지 한번 해볼까? 하셔가지고 아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2회차 때는 제가 말도 을안 했는데 다음날 마스크를 벗었더니 뭐야 너 어제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아, 너무 자연스럽다 하루 지났는데 이 정도 자연스러우면 아, 너무 만족도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얼굴이 너무 고급스러워졌다고 남자들이 그렇게 기해서 제가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데보다 이런 데도 사실 나이 들면서 처지거든요. 이런 데도 조금씩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아, 여기 진짜 베이비 콜라겐 주사랑 올리지. 와, 진짜 할만한 너무 좋다. 색소치료랑 기미치료를 위해서 엑셀브이를 진행하셨는데 조금 어떠신가요? 눈 밑에 검버섯이랑 이제 조금 한간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조금 조금씩 난게 그걸 치료 중인데 음. 이거는 한 번으로 아니고 여러 번 시술을 해야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라고 해서 아, 이거 한 번에 되는 게어딨겠냐 싶어서 마음을 비우고 치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심하게 이렇게 기미가 더 진한 부분이나 현관종이 좀큰 부분이나 이런 데는 좀더 집중해서 해주시고도 해서 마음 편하게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일라이튼 블루밍셀을 진행하셨는데 피부결도 조금 좋아지시는 건가요? 엄청 얼굴이 맨들맨들하고 이제 피부결이 진짜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초화장 바를 때마다 거울 가까이 가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바르면서 피부결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만족스러우니까 제가 네. 그 화, 거울 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샤워 하고 나서의 그 맨들맨들함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흡수도 잘 되고, 제 기초만 발라도 너무 얼굴 당김도 전혀 없고 너무 좋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실키 모공주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긴 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시술인데 좀 어떠셨을까요? 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모공 같은 데 피지가 많이 쌓이고 하니까 엄청 고민하고 제가 좀 이런 나비존 부위에 모공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키 모공 조사랑 실펌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첫 시술을 이제 받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아 이거 다두 번은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봤더니 뭔가가 울퉁불퉁한 요철부라고 하나? 그게 조금 뭔가 펴진 느낌? 점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 깨끗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시술을 아, 고민을 했는데 아 이거 달라지니까 아 이거 한번더 해보자 해가지고 아 그래 참자 참자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제 생각보다 덜 아팠어요 첫 번째보다 되게 만족스러운 주사였습니다 10회차 넘게 시술을 관리를 받고 계신데, 이전에 비해서 고민이었던 부분 다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개선 많이 됐죠. 근데 진짜 제일 고민이었던 거는 진짜 팔자주름, 뭐, 기미, 뭐, 편편사하게 눈밑거짐, 이런 게 모든, 사실 모든 거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처짐, 이런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어 많이 와 엄청 많이 좋아졌고 이제 피부결도 좋아졌고 피부 색도 좋아졌고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진짜 다 만족하는데 우선 베이비 콜라겐 주사가 진짜 어와 너무 좋아요. 진짜 하자마자 바로 느끼는데 2주 후에는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다 보니까 아 진짜 베이비 콜라겐 주사는 친구들한테도 다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한번 여기 와서 설레임 와서 해보자 친구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술을 받으시면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신랑이 하는 말이 야너옷 사지 말고 가방 사지 말고 네 피부에 투자해 네 그럴 때 제일 밝아 보여 이렇게 <웃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야 투자할게 내가 그 정도 투자는 내가 한 50살 때까지 한번 해볼게 하, 하더라고요. 그 피부가 달라지고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신랑 말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운동, 피부 이게 최고라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하게 살아보려고요. 네.